나의 오대가 없시 시작해요 서로 없이 스킨십 사양할게요. Back o f back up 이대로 좋아요. Balance, balance is me. 나의 오다를 꿈 없이. 요즘에 뭔가 울린 네, 것 싶. 탐색하는 불빛. Scanner, scanner 오늘은 몇 점인가요. Jealous, jealous 내제 회전은 옷을 좋아한 다 기분 잃을 수 없는. 우 정은 뭐한테가 달라진 거 나, friends 때문 인가？걱 정야 채도 참 l CID 이넘 으면 침 범이야 e a e keep t h line e l l it 계 it e o u i d y d i y o i d y o did you i e you did you i d you did a u i d y d i o c i d y o d i you i e y s d i o i t i d o i d you d i a o u i d i o n i i o y d i a i e n i you i i d i y y y i d i i i i i i d i i d i d you u i d o i e y i d o i i y d o i d i d o 에이, hey, 아직, 모 읽어. 내 말투야. 또나 만나, 도. Oh. Don't believe it. d n t 교양이 t o Go, up, s o o n t b a c k black, b l c k e e a b y t e p t e p i t e 쉽지 s h i t Yellow CARD. s a 면 r m 야 e 선 넘으면 정색이야 BEEP Stop it 거리 유지해 Cause we d o n n o no no no